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이제 깻잎찜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한 이게 깻잎 지금 4 0 장이에요. 예, 맛있는 깻잎찜을 할 거예요. 머리는 똑같이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라주고 예, 깨끗하게 씻어서 흐르는 물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었어요. 양념을 이제 해보고 고추 한 개, 풋고추한 개, 홍고추 한 개, 풋고추한 개. 어, 씨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파는 반반 반 정도 만들거야 마늘 진간장 네한 다섯 개 정도만 물도 똑같이 다섯 개, 깨, 들기름, 후추도 약간 넣어주고 여기에는 어 돼지고기 이거 간거 넣을 거예요 한 숟가락 고춧가루 조금 고기를 잘 풀어줘야 돼. 이게 상에 올릴 그릇에다가 아예 해야 돼. 두 장씩. 두 장씩만 이렇게 해가지고. 이 뺑비, 이게 꼭 짓는 데가 뺑비 돌아가면서 이렇게 놔야지. 한 군데가 높고 한 군데가 약치지 않아. 딱 맞지? 딱 맞았네, 딱 맞았어. 놓고 어, 배 보자기로 이렇게 좀 덮어줘야 돼. 너무 보자기가 크다 이거. 조그만 거 있으면 좋은데. 짠한 6분, 6, 7분 쪘어요. 불을 끄고. 자. 안성. 어. 너무 오래 찌면 질기니까 이 정도 쪄가지고, 어, 밥 먹을 때밥 위에다 한 장씩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맛있어라잉. 이렇게 깻잎찜을 해오르러 써라. 맛있겠어. 감사해요. 다 했어. 빠이빠이. <웃음> 이렇게 상에, 그냥 이렇게 딱 상에 올려, 그려도 하면은, 딴 데도 안 묻히고 좋아요. 이렇게 상에 올려, 그려도 한 번에 딱 하면 됩니다.